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절씩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삼 백박에 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옷을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날 교회 우리 일부에 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서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고 우리가 샬롬을 좀 힘있게 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네, 평안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감사해요 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늘 쓰고 있는 이 무슨 마이크 이게 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이게 이게 제법 괜찮은 마이크예요. 여러분 한 번씩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할때그 가수들도 다 이것 씁니다. 요 마이크 써요. 이게 슈어베타 87A라는 건데 장교 사님 이거 어느, 얼마 정도 해요? 200만 원. 우 와, 이게 200만 원짜리래. 와난 수지 만나서 200만원짜리 마이크 들고 하니까 어우, 어떻게 우 마이크 하나가 200만원이 될까? 그러는데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의 값을 정할 때 어떻게 주로 정하게 됩니까? 먼저 그 물건의 원료값이 있겠죠 그리고 또 원료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아 수공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료와 수공비에다가 그 다음에 좀 이익도 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공장 출고가가 될 겁니다 그 공장 출고가가 소비자 가격이 아니죠 또 거기다가 유통비까지 첨가하면 아마 우리 소비자가 받는 물건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다그 물건 가치대로 값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은요, 그 물건의 가치가 소비자의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많은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는 이 마이크는 나중에 오래오래 오래 쓰다가 낡으면 그냥 이게 뭐 폐기 처분 되겠죠. <웃음> 그런데 그 마이크 하나라도 우리가 예전에 세계 최고의 록컨널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약에 마이크를 썼다. 그러면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쓴 마이크의 가치는 굉장히 아마 할 겁니다. 그게 할리우드에 가면 그 프레슬리 기념관이라고 있고 또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 맨피스에 가도 예, 프레슬리의 그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옷이라든지 그가 쓴 마이크라든지 신발에는 이런 게다 전시되어 있는데 한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기가 쓴 그런 어떤 장비들, 도구들, 옷들, 마이크들 이게 한때 경매가 붙여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스 옷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 아마 예전 팬들도 아실 겁니다 옷 하나가 100만 불이 넘었습니다 100만 불이 넘었다는 것은 억대가 넘었다는 거죠 마이크 하나도 굉장한 값이 나갔다고 합니다 뭐그 당시에 아무리 최고 좋은 마이크라도 저도 이게 뭐 거의 방송용이거든요 뭐한 2,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이크라도 그 유명 인사가 그 마이크를 썼을 때 그 값어치가 굉장히 치솟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년필 하나라도요 뭐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만년필이지만 그 만년필이 어떤 국가 간의 정상 간의 아주 중요한 어떤 조약에 서명하는 데그 만년필이 쓰였다고 러면 나중에 그 만년필은 그때 서약에 참여한 대통령의 어떤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그게 아마 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만년필 하나의 가격은 또 굉장한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물건의 가치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원리는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 심지어는 쓰임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동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쩌면 사람보다 더 유명해진 동물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공교력 력공교그두 마리가 다 나귀더라고요 나귀, 나귀 첫 번째 나귀가 민숙이 22장에 나오는데 선지자 발람이 타던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발람 선지자가 모압왕 발락의 떤 금은 그 보화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요 그 나귀를 타고 저주하려고 가려고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낙위 앞에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선 거예요 낙위가 볼 때는 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위가 꼼짝달사을 못합니다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자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낙위가 미쳤나 이게 정신이 나간다면서 막 때리죠 그런데 그때 이 낙위의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야,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나를 때리는 거요 이렇게 그럼 낙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가지고 한마디로 민수기 22장의 발람이 타던 그 낙위는 그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쓰임 받는 동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 거죠 또한 마리 낙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낙위는 아직 어려서 사람이 타보지 않는 그런 새끼 어린 새끼 낙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낙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성경에 나오는 그 나귀의 이미지를 잠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나귀하면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존귀함. 사사기 5장에 보면 은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탄자를 탄 자들아 그럼 들어라 라고 이 바라과 드보라의 노래 속에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한 번씩 나귀를 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 입사는 이 아들과 손자 7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 그냥 종기한 자다 이런 뜻으로 그 나귀가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당시 나귀는 가 다른 그 비탈길을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메일이라는 도량형 단위가 나옵니다. 한 호메일, 두 호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메일이라는 말은 나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모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호메일이라고 한 것은 한 마리의 낙위가 실을 수 있는 단위 그게 220kg 어, 많은 짐을 실어 나을 수가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 당시 사람들이 낙위를 많이 이용한 그 어, 배경에는 낙위 발목이 유독 강하대요 그래서 잘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산지 울퉁불퉁한 그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나귀가 굉장히 적합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해발 800미터고 또 어~ 베들레이 그보다 100미터 더 높은 해발 900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나 베들레미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할 때 항상 나귀를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갈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였으니 그러니까 구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유 구유. 그런데 이걸 아마 유추해서 아, 구유니까 구유는 동물들을 먹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구유 예수님이 누이신 그 구유는 어떤 동물이 사용하던 구유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보통 말이나 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어, 표현으로 말하면 낙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이 그러니까 말이 그 뒤에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기는 한창 뒤에요 음, AD 한 600년경 700년부터 초모민들이 굉장히 어, 이게 융성하게 일어날 때부터 말이 쓰이게 됐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낙이가주 교통수단이었고 물건을 실어나르는데 낙이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 당시 나귀는 일하는 동물,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일 뿐이었고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으신그 구유도 나귀 구유였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나귀는 존귀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동물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에 불과한 이 동물이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된 과정을 오늘 부면은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어린 새끼에 불과한 동물 하나가 유명하게 되었을까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의 값어치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쓰여지는가 무엇에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에 의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사용되었어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고 또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나귀 새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중에 한 동물이 되었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종여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동물, 저도 그래요. 낙이 보기가 그리고 우리나라서는 에 흔치 않잖아요. 낙이를 보면 금방 아 예수님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쓰던 그 동물. 그러면서 낙이가 굉장히 더 소중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낙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종려 주일 때마다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떠올리는 동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유명? 해졌습니까? 얼마나 존경 동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각인되었을까요? 여러분, 쓰임새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동물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존재 가치 역시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됩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일 폭군에게 예, 등룡이 되어가지고 폭정을 저지르는 악행에 사람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 우리 세계사에서서 가장 폭군이라고 하면 뭐 흔히들 히틀러를 떠올리죠. 그 세계제 2차 대전 때 폭군 히틀러 때문에 어, 독일군 350여만 또 민간인 200만 독일군만 5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600만 이상이 그 히틀러 폭정에 해 가지고 히틀러 탄압에서 목숨을 잃게 됐고 또 그보다 수치를 환산할 수 없는 유럽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히틀러가 있었죠. 근데 이 히틀러에서 등룡이 되어 가지고 나치 정권의 괴물이라고 일컫는 괴벨스라는 사람. 아마 세계사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잘알 거예요. 괴벨스, 힘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요. 저지를 악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명석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히틀러가 딱 뽑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벨스나 힘러 같은 사람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이렇게 유린당했고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이 게벨스는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 날 아내와 함께 자살했고요 또그 전날 그의 아내 마그다는 자기 손으로 자녀 여섯을 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자살한 거예요 그 집안이 몰살한 거예요 힘을 넣어도 연합군의 포로가 된 후에 자살했고 그 뒤에 가족들은 종족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생은 히틀러에게 등용되므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 거예요 이 게벨스나 히믈러 같은 이들은 제가 약약게천첨들이었는데그 명석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들이 그런데 쓰임받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귀해졌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단한 번뿐인 인생을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할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할 때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가치가 있는 걸까? 우린 이 질문을 언제나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은 어떠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실 분은 소중하게 사용하실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보다 값진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보다 명예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고결한 인생은 없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사용되어지고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고결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어 제가 서울에서 모 학교에 사역할 때 이제 저와 함께 모 학교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동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길 때 서울 압구정에 있는 큰 소망교회 있죠 그게 이제 등록해서 지금까지 소망교회 출석을 잘하고 계셔요 어머니께서 소속된 그 소망교회 부서가 샬롬부라고 언제나 그 샬롬부 이야기를 잘하세요 그 소망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남자, 여자, 한 다섯 살 10살 단위로 착착 쪼개가지고 부서 모임을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 살론부에 속한 그 부서 어르신들은 거의 80대 이렇게 초반이나 중반에 그 어르신들인데 인원도 많아가지고요. 한 4,50명이나 되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 거의 다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살론부에 가시면은 우리 어머니의 예. 그,를, 샬롬부 부원들이 호칭하기를, 아이고, 아들 목사님, 손주 목사님 두신 어르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잘 위해 주신대요.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들도 목사고, 손주도 목사고. 그러면서 그 샬롬부에 다 어르신 네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잘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언제나 자랑 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어머니께서 홀로 사시면서 그나마 위안으로 사볕 었던것 중에 하나가, 아,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 삼으시고 또 기쁨 삼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종종요, 또 이런 얘기를 자주, 종종 하세요. 우리 집안에 오그라는 이 신앙의 히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미신과 불교 집안인데 그런데 딱 신앙의 히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것은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어제도 외할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데 제가 좀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외할머니 가 해방 전에 일본에서 사셨는데 해방 후에 이제 한국으로 광주에서 이제 해방 후에는 사시고 그랬는데 해방 전에 일본에 사실 때 일본 동경 나리타 공원 옆에 사셨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예수를 아주 독실하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그 외할머니께서 기도하셨다고 우리 어머니는 기억을 하세요 그때 2차 대전이끝 무렵에 그 동경 대폭격 사건이 있었어요 동경 대공습 때 미군과 연합군이 수많은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해서 동경 그냥 다 숙대밭을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근데 공습 사이렌을 울리면 그 동경의 시민들이 다숨는데요 뭐 제대로 된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신제 숨는데 그 외할머니는 벽장 속으로 언제나 들어갔대요. 벽장 속으로. 벽장 속으로 들어가고 이불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서 계속 기도한대 그런데요. 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폭탄이 외할머니 집에 마당에 떨어졌는데요. 그게 폭발하지 않고 마당마당에 불발로 박힌 거예요. 이 많은 폭탄이. 옆에 집에는 다 폭탄이 돼가서 쑥대밭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이 외할머니 댁만 폭탄이 떨어졌는데 마당에 박히고 불발이 돼가지고 터지지 않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시면서 그 외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언제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건져주셨나라고. 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외할머니의 그 기도가 쌓여서, 음? 그러니까 너 집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 말하죠. 미신과 불도가 센 집안에서 목사까지 나오게 된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된 것은 결국은 위로 위로 외할머니의 신앙과 기도 덕분이었다. 제가 목사로 쓰임 받게 된걸 그렇게 풀면서 얼마나 또 이제 목사 된걸 은근히 이렇게 또 위안 삼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예로 들여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못 들으시면, 아,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신분이나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마음 중심의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계하고 사역하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목회하지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자신의 일, 내 자신의 자 o 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팔아서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이건 아주 가정한 삶으로 전략되고 마는 거죠. 아, 그래서, 목사라고 무조건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신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더라도 늘 예수님을 위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는 의식을 가질 때, 농부도 상인도 기술자도 경영인도 학생도 주부도 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이야기할 때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필요로 하시는가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어, 필요로 하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분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서 낙이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끌고 오라.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저기 보면, 쓰시겠다 라는 단어가 크레이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혀 필요치 않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서 는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나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셨죠 사람들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다락방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또 주님께서 렌트하신 경우도 있으시고 또 나중에는 대신에 십자가 메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은 구레네 시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 예수님이 피로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늘 결핍 속에 사신 분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분이신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 다음 주 이러면 어버이날이 이제 다가오죠, 다음 주에. 자녀들이 의논합니다 아 원래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의논하다가 뭐 가정마다 다 형편 따라다 다르겠지만 어떤 또 가정은 이번에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뭐 옷이라도 한벌 그렇게 해드리자 그래서 상품권을 준비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우리 외식을 어, 좀 좋은 데서 한번 시켜드리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상품권이나 외식권 이런 것들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는 감격할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챙기는구나 아마 많이들 그걸 가지고 싫어라 싫다 그렇게 하신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옷 하나 살 정도 돈은 외식 한번할 돈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이때 부모님은 결핍된 게 아니거든요 옷한벌살돈 외식 한번할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 정성을 기꺼이 받아요 그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정성을 모아드리는 순간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의 것들은 결국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라 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구걸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의 주인이세요. 오히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음이 영광이구나,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것은 영광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영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낙위를 보세요 이 낙위 새끼를 보세요 그 주인이 낙위 새끼를 예수님께 보내기를 만약에 거부했다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낙위 새끼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후에 평범한 낙위로서 짐을 지는 그런 고단한 낙위로 일평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보냈더니 낙위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옷을 그 낙의 등에 막 이렇게 덮어주질 않나. 그낙위가 걸어가는 앞에는 나무 가지들이 깔리지 않나.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하지 않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낙이 타고 들어갔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저기 이 소동한다는 단어가 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다는 나귀 등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 보고 들썩들썩 들썩 했다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나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성에 입성하니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 일로 대환영하는 들썩들썩하는 소동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나귀가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나귀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값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예수님께 연결시키십시다. 예수님께 연결시키십시다. 예수님께 우리 삶이 연결될 때에,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비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번씩 나위처럼 주님의 감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이런 감동들이 우리가 진앙생활 하면서 자주자주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일이 예배하는 일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뿐만 아닐 겁니다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삶이 고기해질 겁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쓰면 쓸수록 값이 떨어져요. 그게 물건입니다. 생산된지 오래된 자동차는 아마 고철값 밖에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물건은 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연세를 연세를 연세가 들면 육체적인 힘은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귀력은 젊은이보다 못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에 자꾸 내 삶을 연결시켜 나가게 되면 젊은 혈기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 때보다 훨씬 더그 삶이 고귀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만년에 마드 네레사 수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인류로부터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녀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녀가 아마 운동장을 빨리 뛸수 있는 트랙을 빨리 달릴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투포 환을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나 뭐 미스 월드 선발에 대 나갈 수 있는 화려한 외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 사진 속에 데레사 수녀는 늙어서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손도 아주 쪼글쪼글합니다 힘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매진하셨기에 늙었지만 그녀의 존재 가치는 아주 값진 가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힘있다고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화려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장의 사진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사진이신데 여러분 그 사진 속 인물이 100년을 살아보니 유명한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시고 지금도 존경받는 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있어 김영석 교수님 저분은 어제도 중앙회부에 이런 질문이나다난 90세가 넘어서도 100세가 넘어서도 꿈과 소원이 있다 그것은 노욕을 부리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늙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어, 그 지식을 휘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한대요 선생님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저분은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세요 봉사해보세요 희생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답게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전파는 행복정도사로 그렇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굴은 쪼글쪼글쪼글하게 늙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쇠잔해질지라도 우리 인생의 값이 자꾸자꾸 가치와 그 의미가 상성해져가는 그런 우리 새날 성도들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낙이 새끼처럼 예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귀해지길 원한다면 낙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낙이 새끼를 기꺼이 보낸 것처럼 자녀 아들을 예수님을 위한 일에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쓰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사회 구석구석에 자기 그 맡은 잡지금을 통해서 이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세요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존경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너무나 순진합니다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나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도록 합시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장차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영을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마음으로 살도록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이 삐뚤어진 욕망이 부모의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나온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삐뚤어진 가치관 때문에 너무나 추한 일에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도 있으며 돈 버는 기계처럼 자녀들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막 날뛰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루살이처럼 취업하기도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영원함도 평안도 없이 내몰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고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라.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최지라 될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 세대들 무엇보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그냥 있을 수 있도록 어. 그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체질화시키는 일이 부모가 해야 될 거예요 부모가 해야 돼 어. 그래서 저는 정정 권요합니다 아이들 예 이게 교회 학교 교사들만 아이들 양육한 게 아니다 가장 원인은 가장 주체는 가장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 부모들 가능하면 우리에게는 천 세대 함께 같은 영한 마음 한 영이 흐를 수 있게 되 축복하고요 이 어른 예배 자리 아,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전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예배 자리예요 이 자리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 자꾸 기뻐하세요 아이고 애들 데리고 왔더니 잠만 자더라요 지난 금요일날에도 자녀들 데리고 왔더니 막 잠만 자고 내가 민망해서 따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있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잠을 자더라도 네그 영의 기름 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집속으 선율이가요. 어릴 때 안동계단이고 모교계 다닐 때, 엄마가 내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늘 데리고 다녔어요. 이 녀석이 어른들이는 예배당 막 가면은 예배 땅 시작하면 저거만 딱 무릎에, 에, 그게 배고 잠잔해요 가면 잤어요. 가면 잤다니까요. 허, 가면 거의 지 엄마 무릎에 잠자네요. 근데. 아빠인 제가 보기에도, 예, 오늘 우리 집안 얘기 좀 많네요. 우리 선율이 괜찮은 예배자 입니다그 <웃음> 예. 애가 어릴 때잠 잤더니 아주 삐뚤어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지금 부서 안에 학부모 기도 모임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학부모 기도 모임. 그러니까 유치부는 유치부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린이부는 어린이부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년부까지는요 이 학부모 기도회가 지금 우리 안에서 활성화어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기도로 예수님께 계속 연결시켜야죠 할렐루야 계속 연결시키 이 연결시키는 작업은 풀고 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엉뚱한 것에 세상에 정말 형편없는 것에 매있을때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다. 매여있는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풀어놓아 주님께서 풀어내게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먼저 풀수 있어야 돼요 매여있을 수 있어요 매여있는 낙이를 풀어오라 그랬거든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낙이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푸는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만족 자리고 먼저 예수님께 이기 전에 세상에 매여있는 것들을 기도로 풀어내고 예수님께 풀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 계속 연결시켜 나갈 때 예, 연결시켜 나갈 때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께서 그 나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 연결될 때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히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이처럼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쓰임 받는 인생 값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들 여러분 손주 여러분이 계속 이어진 데라는 우리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맞는 존경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께 연결될 때에 우리는 값진 인생이될것을 깨닫습니다 요란 어린 낙에 불가하지만 예수를 등에 태어고으니 입성하니 사람들 옷이 그 등에 뚝비고 그앞에 나무 풍지가 깔리고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나 예수님들 때 나기까지 상상도 못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께 영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수받은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삶을 감추고 공개의질 줄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휴가 라고 하십니다. 이말 한마디에 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청소년부 이하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너희 자녀를 쓰겠다 하시는 주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예수님께로 보내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잔을 쓰겠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부모들이 먼저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제가 매여있는가 세상에 매여있지 않도록 풀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이 예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값진 인생이 될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초라한 어린 아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성에 입성하니 사람들의 옷이 그 등에 돕히고 그 앞길에는 나무가지가 깔리고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나 예수님과 연결된 나귀에게는 상상도 못할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예수님께 접속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삶이 값지고 고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도 오늘 통일하게 내가 너희 자녀를 쓰겠다 내가 너희 자녀를 쓰겠다 나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말 한마디에 낙이 새끼를 꾸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위한 일에 보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써 주시옵소서 영광된 일에 우리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존경 우리 자녀로 축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십의 일조를 드리며 여러 헌금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물질로도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과 자신과 자녀들까지 일터까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두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